조석태 울진 해양경찰서장은 지난 8일 신규 배치된 300톤급 중형 함정인 308함과 설 연휴를 대비한 경비 함정의 긴급출동태세를 점검 하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 하였습니다. 조 서장은 경비 함정의 점검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설 연휴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과 의경들의 노고 를 격려하는 한편 긴급출동태세 유지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비함정의 각종 장비들의 작동상태와 경비함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출동태세 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울진해경은 이번에 300톤급 중형함정이 새롭게 배치됨에 따라 신규 배치 점검과 승조원과의 소통시간을 마련하여 확고한 팀워크 조성과 긴급 상황 대응 태세를 주문하였습니다. 조석태 서장은